대구시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를 앞둔 A씨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유한 달서구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세에 있지만 거래마저 끊겨 입주할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수성구의 입주 예정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했지만 양도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입주 예정 아파트를 전세 임대하려는 A씨의 계획도 어렵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커 전세금 외 나머지 잔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씨는 대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입주 예정 아파트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지만 이자 등 금융 비용이 걱정된다. 고하 소연했다. 대구 지역의 이달 입주 경기 전망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수도권과 다른 광역시에 비해 전망치가 낮아 입주 경기 개선을 속단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금융 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미확보가 입주 경기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대구의 4월 입주 경기 실사지수 HOSI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 여건을 판단하는 지표 기준치 100 전망치는 80.0으로 전월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한 것이다. 하지만 대구의 3월 HOSI 실적치는 전망치 64보다 4포인트 낮은 60에 머물렀다. 대구의 HOSI 실적치는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80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대부분의 시도에서 HOSI 실적치가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3월 전국 HOSI 실적치는 2020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16.3포인트 하면서 89.0을 기록했다. 서울 95.0, 인천 89.6, 경기 102.7 모두 실적이 양호했으며 수도권 95.7은 입주 경기 회복세가 뚜렷했다. 3월 전국의 입주율은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82.7%를 기록했다. 이 기간 대구, 부산, 경상권의 입주율은 81.7%로 광주, 전라권 78.7%과 제주권 76.7%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 39.6%과 잔금대출 미확보 32.1% 세입자, 미확보 22.6% 분양권 매도 지연 5.7%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응답 비중은 지난해 11월 31.7%였지만 지난해 12월 35.2%, 올해 1월 33.3%, 2월 34%를 기록하며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